아이씨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열리네 119에 신고할까? 근데 이런걸로 신고하기에는 엄청 창피한데 저기요! 누구 없어요? 여기 호랑 아니 사람 갇혔어요 문 열어주면 앉아만먹지흠 아무리 해도 안열리는군 뭐 시간 지나면 구하러 와주겠지 누구처럼 무식하게 문 두들기면서 체력 빼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크크 핸드폰도 없는데 이러다가 나 여기 계속 갇혀있는 거 아니야? 영화에서는 땅이나 벽하고 탈출하고 막 그러던데 아 그리고 먹을 거는 어떡하지? 박기용 같은 영화 보면 박추 벌레도 먹던데 그 상상했더니 소름돋았어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거지 윌슨 드디어 드디어 깨달았다. 인류에 대한 진리와 세상의 이치를. 드디어. 드디어. 쓸데없는 인간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된다. 만세. 오뭐 생각해보니 이 상황은 공짜로 방탈출 게임 하는 거잖아? 크크크. 그렇게 생각하니까 흥미진진해지는데? 크크. 우선 주변에 탈출에 도움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봐야겠다. 아, 응? 게임드네 응? 어제 세 시간 정도 했으니까 이제 두 시간 정도 더하면 나갈 수 있겠다.